한 바다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주 오늘이 봄아 피는 하이여도 또 내일이 아케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 아, 들어 말을 내가 어찌 알겠어 모르겠어 됐어요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고 가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아 보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아케스요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케스요 던가요, 테스요, 가보 니까 전국 은있던 가요. 테스요, 아 테스요, 아 테스요, 아 테스요, 아, 댄스요. 아, 댄스요. 아, 댄스요. 아, 댄스요. 아,